제 피같은 임금 삥땅친 전 직장 2호점이 들어선다는 곳에 구독자님이 저 대신 와주셨습니다 21세기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눈감아주기 불편해 서로가 사는 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굳이 여기까지 들려주셨네요 듣기로는 크리스마스 이전이 오픈이라던데 내년 크리스마스가 오픈인가 봅니다 뭐 해놓은 게 없네 그래도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 30분 도착했습니다. 물론 출근을 했으니까 커피를 마셔야겠죠. 이곳은 한 잔에 천원이라 하루에 네잔사 먹습니다. 가격을 떠나 여기 커피 참 맛있습니다. 커피는 천원인데 기계는 좋은 것입니다. 전에 다니던 회사 기계보다 두 배는 비싸. 저렇게 팔아 뭐 남을지 걱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남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독자님들 중에 카페 창업 할 생각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말아먹고 전 직장도 카페인데 임금체불 중입니다 카페에 까짜만 들어도 그냥 음... 물에 깐다 드릴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수니다어 벌써 오늘 12월 21일입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이렇게 드리기 영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2명이 전화로 10일 날 준다 했는데 안 들어와요 전화 한 통이 없네요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, 나의 성공도 있고 나의 미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일하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 어,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 밥 먹고 살려고 뭐,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급여가 안 들어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급 받으면 한 달을 또 계획하고 뭐그 돈으로 뭐 명품을 사겠습니까 뭘 사겠습니까 뭐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어? 그 돈으로 뭐 어? 딸내미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어? 우리 가족들 장도 좀 보고 공과금도좀 내고 아 핸드폰 비도 좀 내고 여기 또그러려고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어? 이렇게 또 무책임하게 이러시면 참 사는 게또 이렇게 깝깝하죠 그죠? 뭐 나는 그래 나는 그런데 에휴 뭐 당사자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? 어? 이 영상을 보면 당사자는 또 얼마나 또 그러겠어 어쨌든 간에 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 가슴 한구석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한두 달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처리가 다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하시는 일도 뭐다 이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랑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관계자들, 종사자들 다알수 밖에 없어요 곧 크리스마스고요 곧 연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씁쓸하네 사업가하고 사기꾼하고는 종이 한장 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난 이런 세상이 너무 싫어 아유 이런 세상이 너무 싫어 그래도 이 회사는 월급 따박 나오지 냉장고 문 열면 바카스 꽉차 있지 그리고 또 뭐야 차도 주지 사무실도 주지 옷도 주지 밥도 공짜로 주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왜, 내가 왜 거기서 일했는지 몰라. 진짜 개울 걸? 야씨, 여기 또... 또바카스가 있어. <웃음> 장담하고 돈 가지고 중간에 얽혀있으면... 어? 될 일도 안 되더라고. 이건 과학이야. 솔직히 속에선 열 불, 천불이 나는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 잠시나마 까먹습니다 한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나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지만 뼈등심에 빵가루 묻히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반죽에 빠진 등심처럼 저는 열정에 푹 빠져있습니다 살다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참 짧은 시간, 너무도 스펙타클하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. 나에게 괴롭고 더러운 일이 닥쳐도 결국 하루는 가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. 밥 먹고 돈까스나 튀겨 야겠다